타일 집게 활용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어, 우선 타일 집게를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용수 타일 커터 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음, 지금도 현장에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이 용수 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어, 타일 집게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음, 이유는 누름새가 신용 타일 커터처럼 중간에서 누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음, 반드시 타일을 밀어서 긋고 앞에서 핸들을 눌러서만 재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중간에서 누르면 날이 타일과 먼저 닿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타일 집게를 사용하는 걸 봤을 땐 어, 신세계를 본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웃음> 어, 굳이 그라인더를 안해도 작은 1cm나 그 미만 그리고 모서리 뭐 수전 겹치는 부분 대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어, 지정된 곳에 가서 그라인더를 꼭 하지 않아도 집게로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영상에서는 자기질 타일로 했지만 독일질은 과자처럼 부서지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타일 집게는 어 가격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 그러나 독일 제품이 <웃음> 제일 좋습니다. 어 펀치력과 내구성 그리고 그립감 예 최고입니다. 비슷한 저렴한 제품들이 있는데 예 사서 다 웬만한 건다 사서 써봤어요. 네, 지금 다 버리고 오르비스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집게를 잘 활용하시려면 어, 약간의 튜닝이 필요합니다. 한쪽날을 라운드로 연마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라운드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음, 호주에서 탈 유튜브하는 그 짝준님 영상을 초창기에 많이 봤어요. 어 거기서 그분이 한쪽 면을 둥그스름하게 갈아서 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봤는데 최고였습니다 예, 역시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짬 바이브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웃음> 그래서 그때부터 타일 집게를 튜닝해서 오늘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일 집게 사용 팁을 드리자면 그 타일, 타일을 커터기로 긋고 집게로 타일을 앞쪽부터 잡은 다음 아래로 내려 찍는다라는 생각으로 힘껏 내리면 바로 뜯어지면서 깔끔하게 면이 떨어집니다 그 몸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아래로 내려 찍는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예, 타일을 잘 잡고 아래로 내려 찍는다. 예. 그리고 라운드 모서리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집게로 찝어서 야금야금 터트리면 되고 음, 면 중간 부분의 라운드나 홈을 팔 때는 파고자 하는 그 라운드의 센터를 꼬집어서 먼저 길을 내주고 그 주변으로 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베란다 코너 라운드 이런 거딸 때도 포세린 짧게 잘라낼 때도 전부 그라인더 하는 것 어, 보다는 커터기로 긋고 타일 집게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어, 타일이 강해서 타일똥이 남을 땐 그라인더로 살짝 정리만 해주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면을 전부 그라인더 하는 거와 타일 집게로 뜯어서 그라인더로 면을 정리한 것과 이 속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여러 장일 때는 타일 집게 활용은 최고의 공구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세린 타일 영상은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서 이렇게 해서 다소 부족한 영상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이를 잡고 뜯으면 덜렁거리지 않는데 그 일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급하게 영상을 담느라고 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어뭐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구나 뭐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봐주셨으면 하고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일하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